한석봉을 해가지고 아, 어, 바로 한석봉? 보여줘 나, 넌 글을 쓸 테니 난넌 떡을 썰어라 그랬잖아 어? 어? 난 떡을 썰 테니 넌 글을 썰어라 <웃음>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글을 쓰시는 거야? 신자를 쓰는 거야 아 매우 신자를? 어. 이떡 대신에 김치를 썰고 있어 오. 라면엔 오. 김치 난 김치를 썰 테니 너는 라면을 글을, 글을 쓰거라, 쓰거라 하고 네다탁고 있는데 형이 신을 써 약간 어두운 속에서 근데 촛불이 탁신신나이불 야, 그림이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어. 쿠키 영상 엄마랑 역시 김치아 어, 그러니까. 괜찮다. 와, 느낌있네. 느낌있다. 아. 라면의 접근성으로 하지 말고. 그치, 다 집중해줘. 아, 아, 진짜 심심한데. 어. 아, 뭐할거 없나? 어, 뭐야, 뭐야. 신라면이 있네. 신라면이 있어. 아, 지금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진 않은데. 아, 너무 심심한데? 야, 광고에서 먹고 싶진 않다라는 말이야. 일단, 아, 안 과연... 먹는 것 자체가 신선해. 아, 공기나 해보, 해볼까? 하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와! <웃음> 그은 진짜 광고 못 잡아오긴 하지. <웃음> <진짜>. 아니야, 이게 <웃음> 발상의 전환이야. 아니 라면 꼭 먹어야 해. 오,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배구.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지 그리고 농구. 그렇지, 그렇지. 오. 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승관아. 그리고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 안어 <웃음> <웃음> 아, 이거 그렇게 정색을 할 거면 끊어 가던 거요 아, 형, 거기서나 아, 먹는데 너무 안 매워. 이거 좀 해줄래? 오케이. 아, 이거 먹는데 왜 이렇게 안 맵지? 어, 하나도 아. 안 매워. 삐뽀! <목소리> 삐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대박이다. 매운 <목소리> <메운> 게 필요하셨습니까? 매운 <목소리> 게필요하셨요 아, 좋다, 좋다. 100% 텀미, 태양초, 찰, 고추장으로. 매운맛 <목소리> <메모스 목소리> 살려줄게요. 삐뽀! 와, 고추씨! 살렸다! 아, 야 아, 권씨는 살렸다! 권씨 미쳤어! 아, 아, 와... <목소리> <웃음> 아, 이거야 거야 이거 이거! 야 아, 아, 디디! 아. 아유 건씨 아이고 부신 아이 이씨! 아 그래 그래 그래! 아유, 아유, 신년인데 윷놀이 한판해야놀이한판 해야지! 이한 아,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자 준비됐고 말 여기 있어! 말 여기 도! 아 이제 백도 나와야 되는데 아 진짜 백도 나와야 되는데 <웃음> 제발 백도 나와야 되는데 백도! 천란에 <웃음> <100도! 웃음> <웃음> 모두 다 같이 <웃음> 눈놀이를 하실 수 있는 네. 뭐 이런 걸로 하면 되깜짝 <웃음> 한번 가겠습니다. 오 어, 좋아 좋아. 아. 네 준씨 헤어 메이크업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네. 아, 네. 라면을 맛있게 먹었나 봐요. 입술 좀립좀 좀 바를게요. 아, 네. <웃음> 아, 네, 네, 네. 버건디 이게 버건디? 네. 아, 맞습니다. 네. 우와. 됐습니다. 아, 네. 우와. 아, 그, 그 선생님 그 큰일 났습니다. 네. 그 정한 배우님이 오늘 광고 촬영 있으신데. 네네 네, 네. 그 빨간 머리 하셨는데 눈썹이 염색이 안 돼가지고. <웃음> <웃음>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썹 염색 준비도 안돼 있고. 자 수광 씨 이거면은 네. 립도 되고 눈썹 염색 다 돼요. 아 정말요? 이걸 가져다 따름 될니까 그럼요. <웃음> <웃음> 진짜로? 아 근데 이거 착색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100% 하는 제품으로 아, 진짜 화면 딱 끼는 거 맞아? 네. <웃음> 진짜 발라지 진짜 발랐지 발라, 진짜 야야야야 <웃음> 발레야돼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느낌도 아주 좋구만 한 시간 정 이제 좀 톤이 맞나요? 음네 <웃음> 그럼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머리... 아니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눈썹 냄새에도 어디에나 쓸수 있는 태양초 고추자제도전 주소 한번 다시 재도전 재도전 재도전이야? 제도전. 아이고 어서오세요 내가 지금 그 배기음이 좀안 나와서요 두두둑 두두둑 두두둑 아 이게 안나와아왜 아, 그러지 차고왜그럴까 이거. 어 도박이가? 이거 자동차도 먹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웃음> 아니, 아니, 못하겠다. 야. 아니, 야, 하시 아, 아, 이게. 이게. 아, 이, 아니, 이게 그이 어, 어. 예, 아, 이 아, 이게. 이게. 이게. 아, 이게. 아, 이 이게. 이게. 아, 이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이이 이게. 아, 이이이 자이 상도 여러분 보시면 대기 힘을 내실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 아니야 이 정도면? 분명히 아이디어 내가 냈는데 진짜 터분이없었다 약간 로맨스물이야 사실 조금은 뭘 꺼내는 거지 야자 주인공은 아 이게 안 닿는다고? 나봐 다시 해봐 잠깐만 잠깐만 약간 설렘 포인트가 있네 아, 그렇지 그렇지 로맨스 로맨스, 포인트. 로맨스. 저는 독특하게 어, 이 테이프로 달팽이들이 오. 서로 이제 떨어져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역할인데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프로 움 음, 줄.. <웃음> 어? 보고 싶어 자기야 <웃음> <웃음> 나널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생각났다 어떤 방법이지 <웃음> 나만 믿어? 얘네 뭐하냐 <웃음> 그럼 간다 <웃음> 와, 성 목소리 딱이다 <웃음> 하나 둘셋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자기야! <웃음> 자기야, 사랑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가겠습니다. 아, 드디어 가나요? <웃음> 예쁜 목걸이 사주고 싶지만 <웃음> 과연? 쿠스 씨는 언제 올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 괜찮아 말. 난 쿠스 씨가 난 쿠스 씨를 사랑하는 거지 뭐왜 <웃음> 저기 어? 주머니에 넌손 어머. <웃음> 주머니에 넌손 어머 어머 어가면 어떡해 야제일거 같아 <웃음> 줄수 있는 게, <웃음> 게 <웃음> 희망들밖에 <웃음> 없다 자, 쿱스 형 저는 그냥 배우 할게요 <웃음> 예쁜 목걸이 <웃음> <웃음> 또이노래또이 노래다, <웃음> 아 <또이> 노래다. <웃음> 어, 아니 이분은 왜반지를반지를왜퀸 뚜껑을 줄수 있는 게위게 잎밖에 <웃음> 해야, 없다 가진 거라고 스님이스이 테이프 밖에 없다 <웃음> <와>. <웃음> 아, <웃음> 자 갈게요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어 <웃음> 아 벌써 예쁜 거 여기가 허전해 고 싶지만 나도 에스스 계속 둘... <웃음> <다를 테. 웃음> <웃음> 그 당신은 언제 제대로 된반지를 없어? <웃음> 고무줄 밖에 없다 <웃음> 고아 <통양고>. 고맙다 아, <웃음> 진짜 고맙다 <웃음> <진짜> 고잉 <고맙다. 웃음> 세뱅 방송은 나올 수 있겠다